않아? 나도 너처럼 주름이 자글자글한데 넌 나보다 젊잖아. 그치? <웃음> 개구려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. 여보.. 여보의 동생 아이게 여자였나? 댕동생이다 올 추석 때도 갑순이가 오지 않을까 I'll get it. 저리 가 이러면 엄마 여기에서 이렇게 할,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꼭바람미 <웃음> 들어와. <웃음> 어, 얌전해졌다. 조금 얌전해졌다. 얌전해. 졸린 거. <웃음> 실버. 발 아, 다 이 이런 매력이 있어 봐봐 너무 예쁘잖아. 귀도 저렇게 딱세모나게 쫑긋 딱서있으니까 너무 귀엽고 이거 봐봐 토끼같이 토끼밥 토끼같이 이렇게 귀여워. 아 어, 진짜 얌전했다 옛날 아까는 쓰다듬어도 막난리지뒤쳤나봐쳤나봐 응? 네. <웃음> 나와나온 <바랏나와. 바랏나오네. 웃음> 프렌치 불도 아버님 강아지 크림 색이 놀러왔어요 나 그거는 안 돼. 어디 야자네들 냄새 나나 봐. 너한테 <웃음> 너한테 땀 냄새 나. 곱슨네 <웃음> 곱슨이 아우 점프를 도대어 지쳤지쳤어. 아유 힘들어, 아유 힘들어. 아니야 아니야. 안 힘들어? 이완, 박준아. 엄마, 엄마 어 박준아. 계속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다고 안녕 인사해야지 안녕 금목걸이 했어요 저도 못한 금목걸이 저 봐봐요 <웃음> 아수나 아, 여기 저. 응, 안 먹어 이거 털이 안 빠질 것 같은데, 은근 많이 빠진대요. 저는, 저안 빠진다고 해서 키워보려고 그랬는데. 안 빠지면은. 어우! 자, 니가 먹어. 여기서 먹어, 여기서. 여기서 먹어, 어디가? 먹는 거 엄청 귀여워요.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 되게. 이게 매력인 것 같아. 맛있어? 짧아서 안 빠질 줄 알았거든요. 멍다 건드리지 마. <웃음> 아 귀여워 입맛에 귀여운 거겠죠? 응. 조만불자리 미소 우와 우와 진짜 됐어. 됐어 됐어 맛있어? 거기 뭐가 있었구나.. 역시 강아지들은.. <웃음> 맞아 맞아.. 야 그거 금목걸이 나 주면 안 돼? 어? 나 그렇게 두꺼운 거 해본 적이 없어.. 이와 궁딩이 좀 봐! 어머 어머 어머 여기. 으, 얼굴을 보여주라고 얼굴을 <웃음> 나 손을 막 물라 그래 그러니까 장난치려 그래 장난치려 그나 같이 <웃음> 근데 진짜 강아지 있으니까 시간가는 줄 모르겠어 아 어, 우리 아들 자꾸 <웃음> 막 이렇게 <웃음> 저번에도 이런 영상 있었는데. 알바라지. 크니까 더 활발한 것 같아 뭐? <웃음> 왜 그래 뛰한거 피해서 돌아오네요 독댕이 독댕이 독댕이 독댕이 아버님이 엄청 이뻐. 원래 강아지가 한 마리 더 있거든요 근데 얘가 막내로 들어와가지고 얘가 더 진짜 살이 부드부드해요. 어릴 때는 솔직히 더 살이 막 부드부드했거든요. 흔히 아, 그러니까... 난리야 난리 우리 우리들이... 집. 우리 집을 장악했어 이렇게 아버님이 데려오면 강아지 데려오면 대리 만족해요 대리 만족 돼요, 애 하나 더 키우는 기분 될것 같아요 저도 없는 거를 내놔 내놔 내놔 빼 어어 어, 정색한다 와 빼. 훈련안 받아가지고 훈련 받아라 왕 쉬고 있다 쉬고 있어 일로와 제가 강아지를 오랜만에 봐가지고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모르겠어 남편이 되게 잘놀아줘는응 음, 잘했죠 이오 <웃음> 그래그래 오,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그래그래 <웃음> 냄새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엄청 고급스럽죠 색깔이 동딩이딩 동딩이. 어릴 때는 더 귀여웠거든요. 지금은 조금 귀여운 맛은 없어진 것 같아. 좀 웃는 게, 웃는 게 너무 웃겨. 이게, 헤헤 하고 있을 때, 이 미소가 엄청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. 아버님이 강아지 옷도 되게 많이 사주시거든요. 그래 갖고 맨날 올 때마다 옷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. 저는 맨날 옷이 똑같은데. 쭈쭈 쭈쭈 가 진짜 가만히 안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찍을 맛이 나겠는데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몸을 막 불사르면서 지금 찍고 있는데 너무 지금 살 빠질 것 같아 제갑순아 내가 유인할게. <웃음> 엄마, 엄마 내가 유인해 아, 얘가, 엄마 이러니까, 얘가, 이러니까 얘가 누웠어. 엄마, 내가 유인할게. 응? <웃음> 일단은. 야, 나한테? 너 맞는 옷도 없겠다. 살이 많이 쪄가지고. 옛날에는 엄청 귀여운데. 옛날에는 <웃음> 수건만 둘러도 엄청 귀엽던데. 또 <웃음> 걸어가거든요? 실룩, 실룩, 실룩, 실룩. 아니, 그러지 마, 그러지 마. 지쳤다, 지쳤다. 조금 지쳤다. 에잇, 뭔 소리지? 박순나 거기가 시원해? 그 자리가? 좋아. 딱네집 놓으면 딱 맞겠다, 야. 벌써 다무어나 줘, 나 줘. 나 줘. 나 주라고. 일로 와, 일로 와. 일로 와. 그지 잘한다. 빨잘 뜯는다. 일로 와. 이리 와, 이리 와. 와. 여기서 먹어, 여기서 먹어. 아, 거기 네 집이야. 이리, 어디서 먹을 거야? 치. 오, 땀나. <웃음> 그래 여기야, 여기야 편해. 응, 그래, 먹어라. 야기서 먹어. 내가 누워서 촬영해야다 여기 서 오늘의 수다. 와 제가 이거... 나중에 보, 편집해서 보여드리고 얘어얘 조금 더 어렸을 때 영상 있거든요. 그것도 편집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.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? 그러니까 또, 모든 만드세요. 모든 동물은 새끼 때 이쁘긴 하죠. 너가 내, 내 지, 내 먹는 모습 너무. 빠지마 빠지마 프렌치 불. 너가 우리 집 파괴한 녀석이냐? <웃음> 우리 집 파괴한 녀석이야? <웃음> <웃음> 안 오는데? 안온 아, <웃음> <오잖아, 오잖아! 웃음> 난 이걸 풀면 가도 좋은지 <웃음> 매일매일 색다른 기분이 들을 것 같아요 얘랑 둘이 난 위에 타만 줘야 <웃음> 되겠다 야 신발 그거 아니야 아니야 내놔 빨리, 빨리 문을 닫아. 지금, 지금 문을 닫으라고너 나오고 점프, 점프, 점프, 점프. 누시고야어 점프, 점프, 오지? 앉아, 앉아, 앉아, 앉아, 앉아, 앉아, 앉아, 거야 앉아, 앉아, 안 앉아. 앉아. 뭔가 어, 좀 통통하니까 좀 듬직한 맛이 있는 것 같아. 앉아. 앉아. 앉아. 앉아. 앉아. 뭐 어쩌라고 그런 표정. <웃음> 아 이렇게 이렇게 정신없게 할 줄은 몰랐네. 앉아! 앉아! 앉아! 뽕 난다! 얘 이빨 나파로워. 네, 크림새 특이하죠? 앉아, 앉아. 앉아, 앉아. 앉아. 앉아, 훈련이 안돼 있어가지고. 앉지도 않고 그래? 봐봐, 그럼 장난감하고 이거 놔보자. 어떤 거 가져가나. 여기다 놔봐. 자, 장난감하고 간식. 과연 어떤 거를 가져갈까요? 응? 예? 어? 아, 니... 여기서 얌전했으면 좋겠어. 이렇게 생긴 거는 좋은데, 너무 돌아다니니까 제가 너무 지쳐요. 진짜 다이어트 하기엔 좋은 것 같아. 살 빠지겠다. 내가 너 때문에 한 1kg 빠진 것 같다.